전기음성도는 네. 두 원자의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분자에서 원자, 원자가 공유전자성을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단위가 없어요. 그리고 전기음성도의 기준은 플루 우리는 전기 음성도를 어 4로 정하고, 음.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상대적으로 정하였어요. 네. 그래서 4인 F가 이렇게 있고, 음그 다음 산소, 이 NCH 이렇게 돼요. 음. 아 F가 오. 근데 제일 큰거에요생님 네. 전기 선도가 제일 크다는 거는 전자를 이렇게 당기는 게 크다는 거죠? 네. 전자쌍을. 네. 어 F가, 어 F가 제일 세네요. 네. 음.